기습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 왔던 냉동실 정리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계속 사용해 왔던 냉동실 용기인데요. 실리쿠글 저는 보통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고 또 수납이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5년 정도 된거 같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 위에다가 작은 사이즈를 넣어 놓아도 사이즈가 하나로 한 사이즈 하나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켜켜이 쌓아두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작은 용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먹을 반찬 정도로 넣을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길쭉한펜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식기세척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같은 그 경우에는 식기세척기에 많이 돌리는 편인데요 위에 뚜껑은 잘 휘기 때문에 식기세척기는 꼭 피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동실 문쪽에 사용하는 냉동용기인데요 이것도 실내국 제품인데 이렇게 위에 두고 켜켜이 쌓을 수 있어서 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색깔이 좀 화려하긴 한데 또 안에가 다 보이기 때문에 쉽게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냉동용기인데요 이것도 켜켜이 싸울 수 있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통 4개 정도 사이즈니큰 통은요 음, 가끔 냉장고에도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6개 나눠지는 칸이 있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오이라든지 당근을 썰어서 야채를 이제 썰어서 보관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보관을 하면 여기 이렇게 쁘게 보관이 되거든요. 이쪽에 사용하는 냉동기 경미 기인데요 위에가 같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칸이 적은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땅콩을 조금 소분을 해볼건데요 소팩백이 있어도 저는 꼭 100% 소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바로 보관하기도 쉽고 특히 소분을 해보면 꺼내 먹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냉동실 안에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가 있는 냉동식품도 꼭 소분통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문쪽에도 나눠서 보관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쌍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문쪽에도 하나 두게끔 소분을 하는 편이에요. 혹시 마지막 서랍에는요. 이렇게 그릇에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냉동식품을 갑자기 사와서 양이 많은 경우에는 보관하는 보관하는 곳으로 쓰고 있는데요. 냉동만두 같은 경우에는 그릇이 없을 경우 큰 그릇이 나올 때 주고 있어요. 식품을 보관할 때는 그도로 이렇게 뜯어서 보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에 다 보관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스팩이나 이렇게 평평하게 얼려두면 좋은 제품들은요. 냉동할 때 이렇게 평평한데 얼렸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보여드린 이렇게 위에 쌓을 수 없는 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가 좀 작은 곳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가운데 쪽에 열자마자 보이는 곳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네번째 칸에는 주문나페이퍼를 보관하고 있고요. 마지막 칸에는 아이스팩을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액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건식을 받기 위해서 냉동실에 꼭 보관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두었던 쌍콩도 여기 위에 빈자리에도 올려놓았어요 냉동실은 보통 이렇게 수납 용기라든지 바구니를 이용해서 모두 다 수납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칸부터 보면 첫 번째 칸에는 이렇게 바구니를 이용해서 우선 팩을 보관하고 있고요 이렇게 꺼내기 쉽게 바구니를 이용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칸에는 평평할 때 놓는 물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기쉽게 위아래로 먹고 있어요. 많으면 위편으로 가고요. 적으면 평평한 곳에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칸에는 눈에, 제 눈에 딱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켜켜이 싸놓아도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칸에는 멸치라든지 육수주 되는 거, 그리고 차, 차를 보관하고 있고요. 양쪽으로 나눠서 둘수 있게 가운데 바구니를 넣어서 수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보통 꺼내야 되는곳이기 음, 때문에 이렇게 깊게 수납방에 위해서 바구니를 이용해서 따로따로 사이즈에 맞춰서 넣어버고요 앞쪽 같은 경우 이렇게 열어서 보면 투명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스티커를 붙여서 넣긴 했는데 모르는 것만 스티커를 넣었고요 그리고 냉동식품은 이렇게 썰어서 하나씩 보관해서 바로바로 찌기 끓일 때넣어버고요 버터도 이렇게 따로 소분해서 이두개 있는데요 서랍에는 이렇게 통을 세워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아까 소분해두었던 땅콩도 이렇게 뒤에다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땅콩을 세개로 소분해 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안 먹을 거라서 뒤쪽에 이렇게 나눠서 소분한 걸 나눠서 보관을 하고요 자주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바구니나 서랍의 앞에 놓고 있어요 그리고 통에 안들어가는 옷깃이나 이런 것들을 맨 마지막 털압에 두고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냉동식 물이 갑작스럽게 생기면 꼭 네번째 서랍에 넣어두고 있어요. 하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두시면 훨씬 만족감이 높고 요리하실 때 훨씬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냉동식 요리랑 이렇게 바구니로 정리하는 네, 냉동식을 한번 보셨는데요. 한번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 맛있는 요리 주 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주 셔서 감사 하구요. 구독 좋아요.